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국민 막무가내 결방의 하락세 1회 남았는데 시청자 우롱 배우 남국민이 이유없는 결방의 발목이 잡혔다.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시청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남국민의 여련이 안쓰러운 이유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별모사 11회에서는 천지훈, 남국민 분, 이혜대인 이주영, 이청하 분, 의 목숨을 앗아간 자민철 권혁범 분을 살려야할 뻔한 이후의 모습이 그려졌다. 천지훈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일년의은둔 생활을 거치고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백마리, 김지은 분, 사모장, 박진우 분의 곁에 돌아왔다. 남국민은 sbs 연기 대상을 받은 뒤 2년 만에 sbs에서 주연을 맡아 재치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 왔다. 코믹과 진지를 오가는 남국민 특유의 맛깔스러운 연기는 시청자들을 단숨에 몰입시켰다. 지난 9월 23일 첫 방송 시청률 8.1%로 시작해 3회만에 10%대를 넘기면서 또한번 남국민 주연의 흥행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화제성과 작품성을 갖추며 호평받았던 천원짜리 변호사는 당초 14부작과 달리 12부작으로 종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빠른 전기를 위해서였다고 해명을 내놨다. 게다가 이 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회부터는 주 2회 편성 드라마가, 주 1회 편성 드라마가 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9회는 본래 방송 예정일인 10월 21일이 아닌 22일에 방송했고 21일에는 예물결 8회 하이라이트 모임인 천원짜리 별모사 인터미션이변성됐다그 다음 주도 결방도 계속됐다. 10월 28일에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중계로 결방했고 10월 29일에 10회가 방영됐다. 11월 4일에는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2022D 포럼 중계때문에 또다시 결방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중계가 취소됐는데도 천원짜리 변호사가 아닌 그 다음 타임의지상시네마인드가 평소보다 앞당겨 방영됐다. 이에 더해 천원짜리 변호사는 과도하고 노골적인 PPL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은 시청률의 PPL로 광고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수작이냐, 자영분이 없어서 PPL로 시간을 때우려는 속셈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갑자기 중반부터 이상한 p p l 을 쓸데없는 내용들로 시간 때우다가 조기조렁 시청자 우롱하냐 왜 결방이냐 급발진한 스토리 과도한 PPL 연이은 결방 축소방송 방송국의 행포 남국민 연기가 아깝다 등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8회 15.0%까지 올랐던 시청률은 9회 14.6%, 10회 13.7%, 11회 13.6%까지 조금씩 하락했다. 다행스러운 건1 1회 시청률 13.6%, 순간 최고 18.4%의 기록이 전체널 통합, 한 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 1위라는 것. 아, 조건 속에 남국민이 초반, 드라마 팬층을 단단히 만들어둔 덕이다. 연희은 결방 사태의 진작 종영했어야 할 천원짜리 변호사는 아직도 1회분이 남았다. 이번에도 제작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방을 공지한다면 종영일이 또 미뤄질지도 모를 일. 시청자들은 현재 종영 예정일은 11월 1 0일래라도 남국민의 여련을 감상하며 깔끔하게 시청을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